아, 네. 야, 나가. 문 열어 줘. 딱할거 걸려도 이 정도 풀물다까가 <웃음> 안울렸어요 안 너무 울었어 아, 응. 그거 왜? 응. 잘 맞았던 거예요. 응. 그래서, 정말 응. 안 좋아하시는 거지, 왜? 서식이저 주식이, 저이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 주식이, 저주는게저 주식이, 저이이 Thank you.